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60대 중반에 접어든 김근 방송실의 김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 소통할 수 있음을 마음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그런 양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만들고 닦고 채워야... 채워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두고 책임질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잘 사는 것도 내 탓이고 못 사는 것도 나의 탓입니다. 배운 것도 내 탓, 못 배운 것도 내 탓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나온 세월을 탓한들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은퇴한다는 것은 직장이 없어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그동안 하고 싶은 일들을 할수 있는 기대감에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고 은퇴 후에 무엇으로 먹고 살아가지 하며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갖는다고 합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운동도 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도 좋아 보입니다. 은퇴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은 책방에 들려 여러가지 은퇴에 관한 서적을 보지만 딱히 나에게 접하는 것은 없습니다. 선진국의 은퇴자들은 은퇴 후의 여유로운 시기를 황금시기라고 표현하며 은퇴하기 위해 일한다고 할 정도로 은퇴를 애타게 기다린다고 합니다. 은퇴하다 라는 말은 영어로 리타이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살아가다 라고 합니다. 은퇴 후에 20년 30년은 사회생활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생 동안 하고 싶은 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선진국 은퇴자들은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대학이나 재교육장을 통해 자격증을 따거나 재교육을 받아 하루에 5시간, 8시간씩 자원봉사를 하거나 자격증을 가지고 다른 직장을 다니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교직에서 30년을 근무하여 교장으로 퇴임을 했습니다. 퇴임 후 그런 1년이라는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고 다시 봉사 겸 직장을 잡은 곳이 다시 학교였습니다. 학교 보안을 담당하는 보안관 도미로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참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하고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여유 시간을 어찌 보낼지 몰라 등산과 TV 시청, 손자들 보기, 탑골공원 같은 곳에서 시간을 소일하고 있어 선진국의 은퇴자들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대 심리학과 엘렌 랭어 교수 연구팀은 노화를 연구한 결과 마음먹고 일하기에 따라 사람의 노화 속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생물학적 나이가 늘어나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면 마음의 조절과 관리를 통해 천천히 늙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열심히 살아가는 삶에 대한 열정이며 이 열정은 자기 생활에 대한 주장과 결정권을 가질 때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 행복한 노가 되려면 탐욕적인 생각과 인생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과 명예를 버리고 인생 후반전에서는 전반전에 무엇을 했든지 경제적으로 부유하였던, 가난하였던 논하지 말고 평등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은퇴를 하고 나면 어디서 돈을 벌었을까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막노동을 내가 할수 있을까? 은퇴전이라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은퇴에 관한 글을 찾아보기도 하고 책을 찾아보아도 결론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할지 정하고 은퇴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 회사를 퇴직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은퇴 후에 인생 후반전이 내 앞에 왔습니다. 인생 전반전에서 30년, 40년을 가족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또 사회를 위해 일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다고 일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운동도 하고 노래도 하면서 할수 있는 일을 그렇게 할수 있는 일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반전에는 가족을 위해 일했듯이 후반전은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며 즐기며 두려움 없이 인생 후반전을 살아 가 보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인생 후반전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후반전 원더풀 김근 방송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